봄 분양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이달 전국 3 4559 가구가 신규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3월에 분양 물량이 몰린 이유는 지난 1일 기본형 건축비 조정고시로 일정을 연기했던 일부 단지들이 청약 일정을 재개한 까닭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 2월 초 조사한 2월 분양 예정 물량은 47개 단지 총2 8535 가구, 일반 분양 2 2521 가구. 였지만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37개 단지 총 2만 1494가구 일반 분양 1만 8283가구에 불과했다. 이미래 직방 매니저는 2월 실제 분양된 단지를 재조사한 결과 예정 물량 대비 75%만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 1월 역시도 예정 물량 대비 실적은 51%에 그쳤었다고 설명했다. 직방에 따르면 3월 신규 분양 물량은 사전청약을 제외한 47개 단지 총 34,559가구로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은 28,566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년동월 대비 총 가구수는 6,623가구 1 4 증가 일반 분양은 6,421가구 29% 증가 늘어난 수치다. 권역별 분양 물량을 보면 전국 3 4559 가구 중 수도권이 1 4853 가구 지방이 1 9706 가구로 집계됐다 그중 수도권은 경기도 지방은 부산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5개 단지 1482 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며 경기도에서는 14개 단지 9616 가구 인천에서는 3개 단지 3752 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지방은 부산 4212가구, 경상남도 3944가구, 대구 3 7 0 0 가구를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